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한두달 전에 부산 광역시 빈집 및 소,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소지만 가지신 분은 그 자격이 안 돼서 뭐, 집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조례를 부산시에서 이번 7월에 달 다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또 혹시 계속 토지 가지신 분은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뀐 조례를 오늘 다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 여기 보시면요.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19조입니다. 19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다른 거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방법이. 사업 방법이 가로주택 말고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기는 관리처분 방법이 여기 1항은 자격이 있는 걸 얘기해 놓은 조항이거든요. 어,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어, 이거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각호 1호, 2호에 해당되는 그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그 분양 대상자를 삼는다 이 말이었죠. 여기에 보면 1항에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집 가지고 있으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2호 1항 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받은 최종감정평가액이죠. 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 분양가보다 내감평액이더 높으면 준다 되어 있고 집 가진 사람은 준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어디를 싣고 봐도 땅을 가진 사람은 분양 자격에 해당이 돼서 받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대로 하면 가로주택에 땅 가진 사람은 그동안 안 나오게 돼 있었던 거예요. 분양 자격에. 그리고 1항의 사격에는 토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 2항에는 보면 어, 또 2항 3호에는 한 주택 또는 또는 한 필지 필지 하나만 가진 사람이 여러 명 갖고 있으면 그 지분이 부산시 건축조례 39조 이게 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임사람은 준다 되어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 하나만 주는게 아니다 준다 이 말이었어요 굉장히 모순됐죠 이렇게 보니까 아 1항에 뭔가 토지에 대한게 누락이 됐구나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법조문은 조문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토지만 가진 사람은 분양자격이 없었습니다 집이나 가액이 높지 않은 사람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 세소분양가보다 높든지 아니면 한 평이라도 집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했어요. 이래된 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뀐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아까 앞에 요 조례는 2021년 2월 7일 그 전에 이제 어, 적용이 되고 있던 거였었어요. 이러던게 지금 바뀐 거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2022년 7월 6일 이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입니다. 이건 현행 조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현재 조례에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19조 똑같죠? 똑같습니다. 19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뭐 앞으로 여차저차 이게 해당되는 주택의 뭐 분양대상자를 아래 담갖 관하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되어 있고요. 1호 그대로 있습니다. 집 가진 사람 준다. 2호. 분양가액이,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액보다 높은 사람, 간편 큰 사람 준다. 되어 있죠. 여기 3항이, 3호가 하나 생겼죠. 1항 3호. 1항 3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부산 광역시 건축 조례 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 여기 아까 주거지역은 60제곱 이상이었죠. 산업지역은 150이 상이고요 공업지역도 150이고요. 뭐, 자연 녹지나 이런 거는 녹지지역은 200이상이어야 했습니다. 3호가 들어갔죠. 없던 게 7월 6일 날 이게 생겼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그국거머니 3호가 들어가서 이제 뭐요 19조 조문이 땅 가진 사람도 60.1이든 뭐점 60이든 가액이 뭐 그게 뭐 천만 원밖에 안 하든 면적만 60 이상이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그 규정하고 이제 똑같아진 거죠. 어, 여기 또 2항 3호에 보면, 어, 그 공유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30부조 규모 다른 그 이상인 규모, 60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지역 60 이상은 어, 대표 하나만 주는 게 아니다 되어 있으니까 준다 소리에요. 정리됐죠? 어, 가로수택에 토지 작은 거 들고 계신 분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소하지만 빠져 있으면 두고두고 두고 그게 사람 뒷목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요. 이렇게 소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자격이 되는 거겠죠. 혹시 또 바뀐 줄 모르고 계실까봐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7월 6일날 이제 일부 개정이 되었네요. 빠르게 소식 전해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